유적을 향해 떠날 동료를 모집하신다고요? 저, 저요! 끼고 싶어요! 끼워주세요! 물론, 저는 다른 정룡들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요 하지만, 린지와 클로이가 있다면 저희 셋은 함께 오래 전투에와서 합도 잘 맞고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린지와 클로이에게도 물어보고 올게요. 분명 기뻐할 거예요. 오랜만에 구원자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나봐요. 사실 로제, 클로이, 린지 삼총사 중에서는 로제가 가장 막내거든요. 들뜬 모습이 무척 귀엽죠? 항상 로제님은 클로이님과 린지님이 싸우는 걸 말리시길래 오히려 가장 차분해 보였는데 조금 의외입니다 음... 세 분이 항상 함께 계신 모습 뭐라고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좋아보여 요 그러게요 꼭, 잠이 같죠 저희도, 어, 음, 내 피에겐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기엔 너무 뻔뻔할까? 아니요, 사실 메피와 제대로 이야기하게 된건 구원자님 소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바로 얼마 전부터랍니다 메피스토펠리스라는 이름의 방주정령이 있다 딱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님 소환의식이 무사히 성공해서 다행이에요 <웃음> 저희 합이 잘 맞았나 보네요 구원자님? 구원자님은 저와 매피의 합작이에요 <웃음> 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주를 떠돌았기 때문에 이곳 에덴에 와서 유리아님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제첫 번째 임무는 따로 있었거든요 메피? 메피, 우리의 인연이 언젠가는 로제랑 클로이랑 닌진네보다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어? <웃음> 기대할게요, 메피 네, 유리아님 이번 여행길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미안해요,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니요, 유리아님은 구원자님 소환 이후로 전투력이 극단적으로 약해지신 상태입니다 성에서 대기하시죠,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같이 가고 싶지만, 저와 구원자님 둘이나 경호하기엔 부담이 되겠죠. 그럼 잘 부탁드려요, 메피, 구원자님. 다치지 말고 돌아오셔야 해요. 네, 반드시 승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